사도행전 4장 7절에서 12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에워살일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기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정말 죄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새 생명 주시고 또이세 나라 허락하여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감사하오니 아버지의 한 날도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이 하루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 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날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